잘들으시면 잊지 마. 네가 믿는 나도 아니야. 내가 믿는 너도 아니야. 네가 믿는 너를 믿어. 오래오 심지로 오래오 먹고 싶다. 네, 상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하, 앞에 이두 주인공들이 나와있지요. 우리 카미나와 시몬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원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방영됐고 10여 년 넘게 지난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 천원돌파 그랜나간의그랜나간과라젠가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랜나가는 이미 뜯어서 네, 제가 DP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랜 윙까지 부착하고 있는 모습. 아, 천원 돌파 그랜 나가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무조건 봐야 되는 필수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작화가 조금 뭐 코믹한 것도 있고 조금 산만한 것도 있지만 아, 뭔가 그 울림이 좀 있어요. 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미나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오 마이 가 신지르 오래되면 아이 오 마이 가 신지르 오마이오 지로지렸다 네, 이 제품들은 사실 구스마일에서 네, 발매된 제품이고 네, 예약 후에 이렇게 세트 세트로 네, 하나하나 각각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뭐 로버트 또이 회사들 중에 또 신흥 또 강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CS 토이즈 회사에서 나온 네, 그랜라간 되겠습니다. CCS 토이즈의 좀 특징이 이렇게 네, 넓은 바닥 면적의 스탠드에 철로된 봉을 스탠드로 올린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 요거 제가 또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CCS 토이즈의 징계타 있습니다. 요 친구도 굉장히 명품입니다. 백판부터 해서 네, 이렇게 막 거대한 낫과 날개까지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멋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뜯어보고 CCS 토이즈에 대해서 어, 괜찮다 싶었고요. 그리고 이 천원 돌파 그레나간으로 아 대박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볍게 갖고 오느라고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기가 드릴 브레이크 있죠? 엄청나게 큰네온 엄청나게 큰그 드릴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먹 파츠 교체로 인해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들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포징이 가능하고요. 이 드릴 자체가 다 자석으로 척척 붙게 돼 있어서 좀 손맛이 좋았다고 네,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CCS 토이즈에서 네 그랜 나간만 또 발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젠간이 또 나와줬습니다 주인공 기체가 이 그랜 나간이라고 하면 그 로제노미 타는 빌런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빌런 로봇 라젠간을 집중적으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CS 토이즈의 공식 수입원이라고 할수 있는 네 히어로 타임에서 이비매 품을 제공해 을 주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예약하고 받아보시는 제품 박스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라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드릴은 하늘을 뚫을... 학교 다닐 때 CC를 하기 위해 애썼던 이상훈이 생각나네요. CCS 토이. B 해주세요. 모탈 마인드라고 써있고요. 금. 그래서 박스 자체를 이렇게 열었을 때 보니까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들려서 이 안에 본품들이 일단은 샘플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산품과 샘플의 지금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박스 빼고는 내용물은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랜나강과는 조금 다른 드릴이죠. 비슷한 느낌의 스탠드. 따로 전지 가동 손이 있진 않습니다. 주먹 쥔손한쌍 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손을 다 모으고 있는 손한 쌍. 쫙 엣지 있게 뭔가 펼치는 손. 네, 이런 손이 한쌍 들어있고요. 구부리는 손한 쌍. 뭔가 조금은 자연스럽게 펼친 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친 손에서 4쌍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어서 주먹진 손까지 합쳐서 다섯 쌍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좀 기대했던 것이 바로 왕좌 되겠습니다. 이렇게 왕좌가 들어가 있네요. 또 이런 추가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펙트 파츠 뿐만 아니라 꼬리들도 들어가 있고 네, 이런 아머들, 어깨 장갑인지 이런 거는 확인을 좀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런 파츠 구성들이 되어 있다. 묵직한 레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가벼운 플라스틱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은 여기 도색 안된 부분 보이시죠? 네 이쪽을 보면 아 이게 플라스틱 느낌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야 이거는 뭔가 앉혀놓고 전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무조건 듭니다 자 본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초합금이거든요 어 꽤나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일단은 네, 약간의 알몸이라고 할수 있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린다면 이런 느낌 어 그리고 뭔가 발에 낄수 있는 이펙트 파츠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와 이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세요. 무릎을 구부려주면 살짝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밀어 올라오는. 앞에 보시면 은 네, 여기 이 자체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간절 가동이 된다는 라 거. 그래서 쫙 들었을 때와 하고 네 뭔가 도깨비 유령처럼 이렇게 이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네, 그냥 이렇게 전시 뭐 포즈에서 해도 이쁘지만 여기에 네, 이펙트 파츠를 같이 꽂아주는 겁니다 그냥 다양하게 포즈를 해보고 전시도 할수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이펙트 파츠를 꽂으려면 얘를 빼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열쇠구멍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돌려서 빼주면 은 빠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쪽에 네, 이펙트 파츠가 또 부착이 되는 겁니다. 아, 좋아요. 왕좌에 먼저 앉힌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럼 당연히 네, 요 꼬리는 떼야 될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앉힐 수가 있고, 네, 전체적인 볼륨에 비해서는 좀 가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얘 만들었을 때는, 네, 그래도 조금 묵직한 느낌이 분명히 있다. 자, 그럼 최후의 네, 라젠간 오버로드를 한번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 파츠가 다섯 쌍이 아니네요. 이렇게 한 쌍씩 더 들어가 있네요. 와, 근데 너무 많은데? 일단은, 네, 설명서 보고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발만 올렸는데도 지금 뭐, 멋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거의 이쪽은 끝나갑니다. 한 판은 거의 끝나가는데, C가 두 개가 또 남았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아까 그 부분, 여기도 이런 식으로 파츠 결합을 네 개씩, 네 개씩 가야 돼요. 눈 찌르겄다, 눈 찌르겄어. 여기 봉도 길고 짧은 거두개 있어요. 얘는 좀 짧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포즈는 뭐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와 이거 뭐 아주 뭐 제대로입니다. 지금 엄청난 양의 드릴을 쏟아붓는 네, 라젠간 오버로드를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CCS 토이즈의 라젠간 그리고 네, 그랜나간 뭐구스마일의 시몬과 카미나까지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려봤습니다. 천원돌파 그래나가는 정말 남자의 뭐 만화라고는 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가슴을 뭔가 이렇게 쿡 하고 찌르는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은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하면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라젠간의 네이 라젠간 오버로드 영상을 끝으로 오늘은 여기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old you you'd never find yourself a love and now you're bitter so you cut off your hair and some of your friends